5월 3일 저녁 11시 현재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는 내일 5월 4일 오후에는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5월 3일 저녁 11시 현재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빗줄기는 내일 5월 4일 오후에는 이 수도권까지 확대되면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 5월 4일 목요일에는 반드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봄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내일 비는 여름과 같이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제주 산지에는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도 150mm의 큰 비가 예상되며 수도권과 영서에는 최대 12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5 0 m m 에달하는 많은 비가 예상이 되는데 일본 토카라열도의 군발지진과 큐슈 남부의 선원호세지마 그리고 사쿠라지마의 화산 폭발 등의 영향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에 이러한 강한 비와 돌풍이 불 경우에는 제주도의 지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카라열도의 지진을 살펴보면 오늘 토요일 새벽 4시 2 6분에 일본 큐슈 남부 토카라열도 근해에서 규모 2.2 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을 토카라열도의 군발 지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작된 일본 규슈 남부 토카라열도 근해의 지진은 오늘 5월 3일 새벽 4시 26분까지 무려 10번의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도 이외에도 한반도 남부지방에 지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5월 5일 금요일 어린이날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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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에는 더 이상 비가 오지 않고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8일 월요일부터는 이 저기압은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지나가면서 이 8일 월요일부터는 일본도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며 10일 수요일까지 대한민국과 일본은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면 5월 3일 저녁 11시 방송 녹화시간 현재 기준 현재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를 보면 은 비구름대는 중국 허난성과 안후이성, 장수성을 거쳐서 산동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비구름대는 내일 5월 4일 새벽 1시에는 한반도의 제주도와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5월 4일에 이 중국 산동성을 거쳐서 이 5월 4일 목요일 저녁 7시에는 한반도의 중부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ECMWF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은 5월 3일 저녁 11시 현재 중국 대륙 남쪽에서 저기압이 전선을 동반하면서 다가오고 있으며 이 저기압은 내일 저녁, 내일 5월 4일 저녁에는 한반도의 중부지역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 말에 중국 광저우 지하철 침수 관련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광저우에서부터 광동성의 중국 남부지역에서 지난달 말에 이미 저기압이 동 전선을 동반하면서 올라왔던 것이고 이 광저우에 많은 비를 뿌렸던 저기압 전선은 현재 한반도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윈디의 미국기상청 GFS와 독일기상청 아이콘 역시 대동소이하게 예측을 하고 있으나 슈퍼컴퓨터라고 하더라도 기상예측은 항상 변동이 있으므로 계속하여 모니터링을 해야 하겠습니다.